대실을 하는 모텔 같은 경우에는 대실이 불륜들이 많으시고 불륜들은 <웃음> 카드를 안 쓰시고 카드 를안 쓰기 때문에 현금을 쓰고 그 현금을 직원이 인마이 포켓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 주머니에 넣는 넣는 가능성이 너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요. 방어 방법 없나요? 김의열 님께서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모텔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영업권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한데 모텔도 그 영업권이라는 게 네, 영업권이 있어야 아, 돼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음, 이런 거 사고 팔때 반드시 그 인수인계 받아야겠네요. 네, 양도 양수 받아야 돼요. 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으면 영업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질문은 어, 모텔 그 영업허가증 네, 이제 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만약에 에, 없으면 모텔을 사고 팔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데 여, 이거 양도 양수 안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계약 파기 사유죠 그렇죠. 꼭확인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음. 그 계약서 내용에 양수, 양도 양수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텔 전문적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은 중개인들이 음. 다그 내용을 다, 당연히 잡아놓죠근데 네. 이제 여기서의 질문은 그거예요. 모텔 낙찰시 경매일 때. 음, 낙찰 시. 네네. 그게 이분은 이분은 이분은 그 경매에 대해서 모텔 경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알아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다는 거는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 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치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임차인이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요. 음. 임차인 명의로. 그러니까 건물주가 임대를 주는데, 음. 건물주 이름으로 올래는 영업 허가증이 있는데, 이거를 임차인에게 양도 양수를 해줘야지만, 임차인도 그쵸. 영업을 할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보통 이제 경매가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음. 지금 영업 허가증은 이 임차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경매를 받더라도, 임차인한테 양도 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순순히 안 주는 거죠, 이제. 음. 뭐, 몇천만 원 줘라. 돈을 해결해. 네. 손해본 게 있을 테니까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음. 돈으로 해결을 못할 만큼 이제 금액을 너무 크게 불러버리면 네. 사실 이제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는 음. 거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도 이제 방법이 있었어요 음. 이거를 이게 말이 되느냐 일단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일단 권리를 내가 취득을 했는데 이 영업허가증의 권리는 딴 사람한테 있다? 음. 이것까지 못 갖고 온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네. 이제 법령을 좀 찾아봤고요. 음, 그 그래요? 당시에 제가 오. 찾아봤던 법령이었어요. 네.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고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처분. 이제 건축에 관련된 거였어요. 음, 그래서 네. 건축을 우리 건축물 올리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를. 네. 근데 이 건축 허가를 받아가서 건축이 되는 와중에서 경매가 넘어와버린 거죠. 음. 그래서 이걸 누가,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네. 건축 허가는 전 건물주한테 음. 있는 거죠. 그대로. 그럼 이게 옳냐, 허가가 넘어가는 게 맞냐, 아니면 음. 허가는 계속 구 주인한테 있는 음. 게 뭐지? 맞느냐에 네. 대한 판례였어요. 어떻게 음. 그러니까 맞죠? 대법원은 이제 당연히 권리가 넘어가는 게 맞다. 음. 왜냐하면 건축 허가는 이 건축물에 대한 거고, 음. 단지 명의를 그 건축주 이름으로 붙인 것 뿐이지, 사실상 이 허가 자체는 건축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음. 건축물에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 허가도 같이 넘어가야 된다. 아, 그렇군요. 라는 판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지위 승계, 영업자의 지휘 승계에 대한 이제 특례, 죠 지자체, 아, 지자체 특례인데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지자체를 찾아갔어요. 그래요. 네, 제가 찾아가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영화 허가증을 갖고 계신 분이 경매로 나오는 바람에 연락도 안 되고 우리랑 뭐 협상할 의지도 없고 그렇다 네. 하지만 지금 판례로 이제 건축 판례지만 이런 음. 판례도 있고 또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에서 이외적으로 직권으로 지자체가 직권으로 양도양수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음. 처리해 달라 그래요. 라고 해서 아, 그럼 알아보겠다 처리해 주겠다라고 음. 해서 직권으로 그냥 한마디돈 없이 오. 받은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이 건물을 받을 때, 살 때, 계약 자체를, 이영업 허가증을 받는 제가 취득할 수 있다는 조건을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위약금 없이 계약 처분, 계약을 차기한다. 네, 라는 음. 조건을 했던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할때 반드시 그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임차인, 먼저 임차인 연락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조건부 계약으로 반드시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고, 음. 또 생각보다 법령을 찾아보시면 음. 구글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비슷한 사례도 많이 나와 있고 그걸 찾아서 지자체 직원에게 들이밀면 은 음. 지자체 직원은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지 그쵸?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그 근거를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사례가 없을 테니까 음. 먼저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하시면 은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 수월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웃음>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저도 네. 이제 직원이 있고 한데 이 숙박업은 직원들을 어떻게 찾고 모집을 네, 하고 네. 또 이쪽 계통은 이렇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직원들이 좀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도 가능있다고 아, 네, 하는데 네, 네. 어떤 것들이에요? 아 일단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음. 일단 모텔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금 네. 이 흐름이 어, 있다 보니까 네. 특히나 대실을 하는 모텔 같은 경우에는 음. 대실이 불륜들이 많으시고 불륜들은 <웃음> 카드를 안 쓰시고 <웃음> 카드를 안쓰기 때문에 현금을 쓰고 그 현금을 직원이 인마이 어... 포켓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 주머니에 넣는 넣는 어... 가능성이 너무 열려 있는 거죠. 그근데 어... 이제 주인이 그거 지키자고 계속 주인이 다볼 수는 없고 음... 24시간 근무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직원을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청소 직원들이랑 직원들을 좀 캐면은 알수 있어요. 어, 이제 대시 하면 손님이 나가니까 청소를 해야 되죠. 청소를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이렇게 청소, 처리가 안 됐게끔, 청소가 된 객실로 나오는데, 실제로 청소가 안돼 있어요. 네. 의심스러운 거죠. 어? 어? 왜 그럼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음. 음,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대실을 팔고 그 대실 요금을 이제 본인이 음. 처리하고 시스템 상에서는 아무런, 문, 아무런 이슈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 직원한테 그렇게 음.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런 경우, 이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가장 크죠. 그래요. 방어 방법 없나요? 사전에 <웃음> 음,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카드 현금 손님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 오히려 좋아라는 상황이 음. 되, 됐지만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음. 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예방. <웃음> 왜냐하면 음. 워낙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돈을 뺄수 있는 방법은 아, 그러겠네요. 네. 어. 사장이 최대한 이제 불규칙적으로 가면서 음. 어, 그러니까, 수시 체크. 네, <웃음> 수시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긴 음.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거 잘못 싫어가지고 이제 음. 무인화로 하려고 한거한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원 채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기는? 아 이제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모텔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이 음. 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생활 해본 적이 음. 없어요. 그래서 면접에 뭘 물어봐야 되고 <웃음> 잘 몰라요. 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었어도 면접을 본 네. 시기는 까마득히 그렇죠. 옛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럴 거예요. 딱 이제 면접을 오면은, 지원자가 오면, 어, 몇 살이에요? 몇살적고 어디 살아요? 음. 이일 해본 적 있어요? 음. 아, 그래요?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럼? 음. 합격. 끝이에요. 그치, 네. 어. 근데 이게 뭐랄까? 면접이 아니고, 그냥 최소한의 절차? 음. 정도가 되는 거죠. 면접이라고 하면은, 몇, 몇몇 후보 중에 네. 가장 괜찮은 분을 뽑는 거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의 특징이, 지금 당장 그만둬버려요, 직원이. 음. 그러면 지금 당장 즉시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오는 사람 그냥 바로 채용인 거예요. 음. 그렇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 면접을 좀잘 보는 방법이었는데, 음. 아까 같은 그런 면접 질문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해했다. 오히려 우리 회사, 우리 가게는 이렇게 설렁설렁해. 음. 라는 거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꿨던 면접 방식이 예를 들어서 프론트 직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이 가장 싫어한, 당신이 가장 불친절하게 느꼈던 서비스가 무엇이냐. 었 음, 불친절하게. 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아, 이런 음. 경험이 있었는데 불친절하다고 하다고 느꼈다. 음. 그럼 가장 친절하다고 느낀 케이스는 뭐냐. 이런, 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제 좀 서비스에 관련된 당신의 경험들. 그러면서 음. 그 사람의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 음, 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어떤 걸 친절하다고 느끼고 어떤 걸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음. 그러니까 무뚝뚝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불친절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개념 자체가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음. 어, 내가 추구하는 이 직원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실 면접을 하실 때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아주 중요한 요 네네. 음. 그럼 그러, 이렇게 하면 걸러지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직원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음. 아 여기는 다르구나 어. 여기는 면접부터 봐 질문이 다르구나 음. 그래서 이출첫 출근하는 그 마음가짐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음. 이게 창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텔 창업을 기존에 했던 분도 있지만 이제 신규로 창업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에, 제 주변에도 보면 예스 고시원도 그래요. 고시원도 돈은 되지만 창업하고 나서 내결또내 어떤 성격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분도 종종 봤거든요. 네네. 네. 어, 이 모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인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직간접적으로 또 음. 도와주고 계신데, 네. 에, 그걸 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은 모텔 창업하지 마세요. 아, 숙박업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을까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모텔은 본인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음. 그리고, 어, 모텔업에 대해서 알려진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음. 새롭게 문제를 마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음. 뭐, 객실에서 물건이 부러지는 경우,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음. 진상이 왔을 경우 정말 이것저것 어, 계속 새로운 상황들을 직면하는 거죠 음. 그 새로운 상황을 직면할 때이 새로운 상황들이 다 사실 포기할 수 이, 있는 이유들이 다 되거든요 네. 아, 아 진상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음. 아우, 객실이 너무 객실의 물건들을 너무 함부로 써서 못하겠어. 이 모든 이유들이 사실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긴 해요. 네, 불편한 거죠 일단. 네네. 네, 네. 경험해 보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어 그런 거는 일단은 감수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내가 내가 마주하지 못한 상황들이 최소한 백몇 건들은 마주할 것이다. 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루틴하게 마주하는 이제 상황들이인데 이 업을 하다 보면, 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네.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는 이런 용기, 담요, 네, 네, 네. 아니면 이제 이런 성격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매뉴얼을 내가 만든다, 음. 체계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네. 이백몇 개의 사건을 내가 마주하다, 마주하면 하고, 그 해결책들을 매뉴얼화 해놓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그냥 직원한테 던져주면, 음. 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편해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이런 게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어 이거는 할게못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그렇게 사건을 공부하고 해결하고 매뉴얼화하고 그래서 위임하고 음. 이 시스템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 내가 공부를 하고 매뉴얼화를 잘 만드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하실 네.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우 나 귀찮아 그냥 음. 앉아서 그냥 돈 벌기를 원했어 라고 하면은 사실 하면 안 돼. 그렇거각요 아,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사이먼 샌에게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음. 그 책을 읽고 나서 어, 제가 그냥 루틴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했던 일이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왔고 또 행복해지기까지 했어요 태포님은 네. 어, 이제 젊은 나이에 이런 모텔 두 개나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더 확장해 가실 텐데 에, 어때요?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어, 저는 일단은 어,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음, 그죠 당연히 잘 벌고 싶었고 음. 그래서 좀 풍요롭게 살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수입이 특정 수준을 넘어가니까 네. 사실 돈에서 오는 그런 막 행복감, 만족감은 음.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그냥, 그래요 어, 예전에 그막 뭐가 먹고 싶은데 사먹지 못하는, 음. 그리고 뭔가 카드값이 연체되어 음. 있, 있을 때그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에서 다 그냥 해소가 되고 나니까, 음. 사실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은 사실 크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내가 한 달에 백만원 벌다가 천만원 벌면 열배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열배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어. 그거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어. 모르겠어요. 명품이 좋으신 분은 계속 좋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네. 그런, 그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네. 삶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삶을 그러니까, 지킨다는 건 어떤 뜻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제가 원하는 삶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음, 와, 멋진데요? <웃음> <웃음> 지금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9개월 됐는데 네. 태어난 순간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가치관도 오, 다 달라지거든요 네. 어. 그래서 아, 정말 이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내가 옆에서 같이 음. 놀아주고 같이 어, 위기도 맞고 음. 한마디로 계속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싶다 어. 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어. 들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 이제 유튜브가 좀잘 되다 보니 조금 이제 음. 동영상이 조회수가 음. 잘 나오다 보니까 차정전, 투자 제한도 제한 좀 있으시고 음. 또 동업 제한도 있으시고 어. 컨설팅 제한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굉장히 그런 제한들이 많았어요 음. 근데 사실 생각을 해봤죠 이거를 하면은 내가 정말 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모든 시간을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음. 과연 그 돈을 받고 현재 시간과 교환할 가치가 있는가 음.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웃음> 그 유혹을 저 같으면 덥서 물었을 텐데 <웃음> 내 가정과 나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네. 그 우리 가족을 선택하신 거네 아, 정답입니다 이게 네. 사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는 거 많은데 그럼 그돈 많은 건 도대체 어디 언제까지 얼마나 어떤 크기로 목표를 음, 잡을 것인가 그렇죠. 끝도 한도 없죠 네. 네, 한도 끝도 없고 사실 저희 아버지도 한도 끝도 없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한번 음, 넘어지니까 모든 게다끝나더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음. 어, 딱 마지막 한 번이 결국에 마지막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멈출 줄 아는 거 음. 그리고 정도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음 아이 백종원님 팬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웃음> 음 네. 백종원님이 이제 골목 식당에서 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돈가스 만든다고 하면은 아침 새벽부터 고기 사와가지고 돈가스 손질하고 모든 시간을 다 돈가스를 위해서 음. 내 열정을 다 쏟아야 된다. 모든 사실 컨설팅하시는 그 자영업자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음. 시간의 희생 체력의 희생을 음. 건강의 희생을 사실 좀 강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봤어요 네. 근데 뭐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물론, 물론 맞는 말인데 사실 그러니까 실력을 쌓, 쌓을 때까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죠. 내 네. 모든 시간을 다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돈가스가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다 그렇진 않는 거죠 음. 대부분 다 어쨌든 돈을 벌어서 워라밸을 좀 지키면서 음. 그래도 한 달에 한번뭐 여행이라도 가고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음. 가족들 재롱 우리 아이 재롱 떠는 거 같이 보고도 싶고 음. 하는데 자영업자의 현실이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네. 가정에 신경을 못 쓰고 계속 가게에만 이렇게 매여야 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저도 겪어봤고 음. 또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좀 옳지 않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그래서 제 삶을 지키면서 일을 계속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화시키는 거 무인화시키는 것도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아까 이제 백정원님 말씀대로 내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이제 계속 가게 되면 이제 그리고 죽음이로서 가지 않으면 그게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 관성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는 돈을 더 벌고 더 성공하고 성장하는 걸 어느 정도 포기하고 네네. 더 중요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게 네네. 좋다고 봅니다. 네네. 네. 모텔 얘기에다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웃음> <하신다. 웃음> <웃음> 어, 앞으로도 이제 우리 대표님 모시고 모텔에 관심 있는 분또 숙박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